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감자야. 영어로는 potato. 알파벳 P로 시작하지.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 볼까? 앵무새 영어로는 parrot. 하지. 영어로는 팝피. 감자. 영어로는 포테이토.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 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 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